오버월드의 생물들은 대체로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는 말할 것도 없고 늑대처럼 귀엽고 강력한 생명체들도 있죠. 근데 약간 특이하게 생긴 생명체도 있긴 합니다. 바로 검입니다. 다리 개수부터 8개나 돼서 약간 징그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미는 플레이어들에게 박해받기 십상입니다. 약간 징그럽게 생긴 것만 빼면 낮에는 플레이어에게 적대적이지 않은데요. 오히려 평소에는 산이나 건물의 벽을 타는 것을 좋아하는 개구쟁이 스타일의 몬스터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이들의 성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관심도 없던 플레이어에게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죠. 그래서 거미들의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질린 플레이어들이 낮에 보이는 거미들을 쓸어버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지상만이 아니라 지하에도 거미가 살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들은 봉굴 거미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해광에서 생성되며 이들은 일반 거미보다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귀찮고 힘들게 만듭니다. 거미들은 당연하지만 거미줄에서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너무 쉽게 거미줄을 통과하죠 거미줄을 통과한 뒤 빠르게 다가와 독이 잔뜩 묻은 이빨로 플레이어들의 갑옷을 뚫고 독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거미한테는 죽지 않더라도 독 때문에 순식간에 죽을 위기까지 가기도 합니다 전국 광부연합은 태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독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우유나 꿀을 챙겨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거미들이 플레이어를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놀자고 때리는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혹시 이 거미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는 애정결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